주신? 저거 먹은 다다라고 저 정부의 소위 허잇 허잇 깔줄 알아 이거? 근데 왜 이거 까야 돼? 왜 까야 되냐고? 응. 까라면 까야지 <웃음> 무슨 요리에요? 장조림 장조림 먹어봤어? 음. 까다가 잘못 까면 먹어야 돼 <웃음> 생각보다 어려워 운 그니까 되게 못하네 한국 사람은 잘하잖아 이거 봐 어렸을 때부터 이거 까면서 살았거든 진짜요? 음. 우리 두살부터 우리 우살때리터리리 우리 리우우린 먹기만 하 우리 미리 한국 욕할 줄 알아? 이름? 이놈? 이놈? <웃음> 에이 그게 무슨 욕이야 새끼? 새끼? 응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원주민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레이아, 레이아, 메이아메이아 지금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 리아.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뭐 하고 있니?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요 <웃음> 마커우서 먹는 순두부찌개. 이건 뭐야? 장조림. 오 어, 장조림? 네. 맛있게 해줘. 네. 여기 먹어 치즈. <웃음> A few moments later. 매워요 매워? 어우 스멜은 좋은데? <웃음> 무슨 표정인가요? 어... 지금 촬영에서 짜증나나요? 제가 지금 그냥 생얼인데 이런식이 있어요 알겠서 아, 어... 뒷모습으로 모자이크 닦았다 닦았다 개많어 무겁지? 아니 이거 다다 다 노른자 다 터졌잖아 <웃음>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조선 다 <웃음> 있어요. 장조림. 오 여기 넣는 거야? 오.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안돼. 못 먹어? 조금 조금 더 조금 더 매운 건안 돼? 미야 궁금한 게 있어. 응? 저거 뭐야? 이거? 한국 거는 할수 없어요. 아你说中어 봐. 这是什么呀这是帮奉神的台子不能放这些了好不好不能放这些啊不能啊又是放这些会有什么事情呢会不好会不好啊不然呢不然呢巨心巨星我星巨星巨星巨星上有人觉得很长吗哦<咳> <对>, <笑> 이런... 귀신? <笑><笑> 불고기 안 돼요 불고기 자,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야 근데 후라이팬 큰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는 장조림 평소시에 국가 요리 만들었카오 한국말리 한국어 내가. 한국까지? <웃음> 네, 저한국따딸아니야 <웃음> 음. 아, 우리 집 어때? 티, 티 볼래? 있어요? <웃음> 아니 못켜 뭐야? 아. 켜본 적이 없어 켜본 적이 없어? 어떻게 켠지 <있는지> 몰라 <웃음> 어, oh, 켜져? TV가 켜져? 우와, wow, 나 처음 봤어? t v 켜 우와, <목소리도 켜져> wow, TV가 켜지구나. 거의 여기 그냥 장식품으로 썼는데? <목소리도> 여기 연예인 있어? 여우도 왕就거는 허홍색. 허홍색. 거는 허홍색. 그거는 허홍색. 그거는 허홍색. 什거印 허홍색. 是거는 허홍색. 그거는 허홍색. 그거는 허홍색. 그거는 허홍색. 그거거거 就是制造了很多酒店啊工厂啊对像普京酒店新普京那些酒店嗯那一个亚干因为在赌收这方面本地居民的看法是很大的不一样的嗯有人觉得哦很好啊就是它带来我们很多政府的收益然后我们都<笑> 政府不是派钱给我们嘛我们每年都有钱收然后我们的医疗福利啊教育那些都是免费的是的对但是有一部分人觉得是因为赌场的问题令到我们很多治案上面还有什么房价物价方面都是因为这个问题而带来了我们现在这个状况啊 원래는 유명 연예인 물어보려다가 갑자기 s t e n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제 요리가 다된것 같으니까 먹어볼게요 소불고기 다 됐어? 이야 멋있겠다자 오늘의 메뉴는 소불고기 장조림 순두부찌개 제가 부침개를 한번 찍.. 아, <웃음> 리아가 저보고 부침개 하라고 해가지고 부쳐보겠습니다 오 잘한다 자부침게부침게어 뜨거 아, 뜨거 음. <웃음> 아우 자, 우 싹이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런 것도 다해지 요리하는 남자, 요리하는 남자. 두번 성공하면 평상시에도 잘 하는 거야. 자, 보여줄게. 오! 방금 진짜 우지했는데 진짜 무서웠어. 자, 밥스. 미아 이쪽 가슬래? 이거 중국 쪽 가라. 이쪽 가랑해 오 근데 오늘 너너좀안올 거야? 오늘 안올 거야 음 여기 마카오는 밥 먹을 때 처음에 뭐라고 말해? 뭐잘 먹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안해안 안 해? 안해 안 해. 일반 마카오 가족들은 어색바나 이렇게? 그렇게 표정 그렇게 하면서 어색바나 어색바나 어색바나 어색바나 어색해 오 <웃음> 어, 외국인한테 어색하다고 들었어 <웃음> 자 먹어보자 아저 리아 고생했다 근데 진짜 고맙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거 완두콩 넣으니까 밥이 살더라, 밥맛이. 음. 음. 불고기가 제일 좋은데. 소불고기. 오. 음. 진짜 맛있다. 자, 리아표 장조림. 그렇게 자신있어 하는 장조림 한번 먹어볼게. 음. 잘했는데? 너무 과해요 <웃음> 너무 과해요 <웃음> 아니 진짠데 먹어봐 너무 과해요 <웃음> 미아 이 중에 먹어보는 음식이 있어? 너. 이것만 먹어봤어? 한국식당에 가봤어요 음. 먹어봐 간장 찍어서 음 부침개 그 살짝 덜 익은 것 같은데? 너무 센 불이었다 오늘도 겉바속 안익? 어 겉바속 안익 <웃음> 아까 그 요리 잘한다고 자신하는 그주직기 영상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와 <웃음> 아 한국도 아니지 오늘 <웃음> 어, 수불국이 너무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어 음. 밥 먹을 때 TV 틀어야 된다고? 응 음. 왜? 식품? 습관? 습관? 음. 응 미야집만 그러는 거 아니면 모든 집이 다 그래? 왜? 그럼 집이 틀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대화를 안 해? 밥먹는데 이야기하는 참이 아니에요. 아밥 먹을 때 얘기 안 해? 응. 왜? 중국어는 그거, 즉, 아, 음, 너너 먹을 때는 말화고야 자는 때는 말을 하 자는 때는 말을 야 해. 자는 자는 때는 말을 야 해. 자는 때는 말 해. 을때말하 답드세요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 아 미야 확실하네 그냥 한국 음식 어때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아 근데 리야 진짜 요리 잘한다. 뭐가 제일 맛있어? 이거. <웃음> 진짜 어제. <웃음> 탕후진 이거 탕후진 이거만 리야 간게 아닌데. <웃음> <웃음> 다 리야 간 거고 이거만 리야 간게 아니야. 그번 리야 간거 아니야. 막커우 사람들은 아예 매운 거못 먹어? 나 특이야. 특이? 응. 음. 특이한 거야? 응. 음. 원래 마카오사도 매운 거 좋아해? 아마? 그래 샤브샤브 많이 유명해요 아, 샤브샤브 좋아하잖아 강찬이 식은뭐 맛있어 너 맛있어,我觉得 너의 면치처럼 말이야? 정말 맛있어 여기는 미아였고요 여기 마카오 현지 사람 저는 마카오권이었습니다 네 구두! 잘 라이 잘 구두! 추아 <웃음> 아니 가만 <바로>, 아니, 아니에요. <웃음> 아니 맞죠. 맞는데.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네. 안녕. 안녕. <웃음> 어, 강 <깐깐. 웃음> 어,